저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제가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개인투자자가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저처럼 하지 마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에는 회사를 입사하고 5년 정도 가지났을 무렵입니다. 당시 입사 동기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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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바다에 보물이 매장되어 있어 찾고 있다는 둥. 그 당시 에이 말들을 누구나 들었을 것이고 이런 뉴스들 다 웃으려고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없을 거고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2천만원을 계좌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는 다시 마이너스 통장에 5천만원을 만들어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진짜 잘해봐야지. 이미 저는 주식에 중독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름 분석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괜찮은 종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천만원의 값진 경험이 있었기에 실수를 하기 싫었고 최선을 다했죠. 며칠 뒤 발굴한 종목은 화장품 주식이었는데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서울 지하상가에 100여 곳이나 매장이 생겼고 중국 진출도 막 하는 시기여서 이건 오래 놔두면 진짜 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죠. 5년만 묻어두고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자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천원 후반에 들어가서 정말 주식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가량이 지났을 때의 시점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알고 있던 직장 동기는 제 주식이 하한가를 갔다며 빨리 팔라고 했습니다. 대체 이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이럴 리가 없다며 부려 부려 주식 계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시 상하한가는 최대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였고 천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던 단가는 원금 대비 수익률로 마이너스 40%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절망적인 순간도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하면서 바라보는데 그 종목이 천원 아래를 뚫고 내려가더군요. 문득 회사가 망한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두렵기 시작하였죠. 상패의 공포, 휴지 조각이 될까 싶어 그렇게 단토하게 손절을 치고 빠져나왔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매또기마냥 이 종목 저 종목 기웃거리며 공포에 빠져나오기의 수차례 매매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종목은 내가 팔 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주식은 6년이 흐른 뒤 종목명도 거물거릴 때 우연히 검색하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종목은 10만원이 되어 있더군요.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100억? 자그마치 100억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잃어버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는 두 번의 깡통계좌에서 주식은 상세판상세판은 도전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겐 그래도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차안한 마음으로 돌아온 기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전우곡설이 거울에 보이듯 스스로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5천을 또 받았습니다. 화장품 종목만 봐서도 그래 내 분석이 나쁜 게 아니고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원금 생각에 신용과 미술을 불러하고 있었던 때라 항상 불안한 마음에 직장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니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빌딩을 비행기가 처박아버렸다고요 테러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비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몇 년을 페인처럼 회사만 다녔죠. 주변 사람들도 제가 주식으로 기지 1억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제 앞에서는 입조심하게 바빴습니다. 사이지차하며 주식은 진짜 나랑 맞지 않는다고 제발 그만하자고 자리판을 하였고 그렇게 몇 년은 주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털하게 지내는가 싶다가도 몇년 동안 하지 않던 주식을 또 건드렸고 카드론 대출 3천만 원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터졌도 깡통을 차게 되었죠 네번째 여기까지의 순간들의 과정이 있었기에 길게 말씀안드려도 뻔히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 마지막 다섯번째 도전입니다 다시금 빚을 갚아 나아가고 있었고 세월이 흐르니 카드론 대출이 3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놈의 연락은 참 친절하게도 옵니다 네번까지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실수를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의 하락장은 오지 않겠거니 재대출을 감행하였습니다. 과거 습관들을 버리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신용매매와 미스모 빵의 버릇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나를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고 정말 세상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기억은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이 급반등을 시작할 때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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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몇백씩 주식에 날려버린 내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다시금 계산을 해보길, 마이너스 통장, 주택당보 카드론까지 합치면 정확하게 1억 5천 정도 빚을 줬더군요. 원금에 이자까지 한 달에 200만원가량이 넘어가다보니 버티기에 복차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할까 하다도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침에 생활정보지라는 신문을 돌리고 회사가 끝난 뒤 대리운전으로 최근까지 돈을 벌어 나갔습니다. 돌이켜보니,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4시에 깨어나서는 밤 12시가 넘어서고 자는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지만,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금, 이자도 갚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신살이 다 되어가면서, 만 원을 벌려고 몇 키로를 걸어 다닙니다. 횡무 급이 하며, 하루에 천만 원도 벌어보고, 한 달에 오천만 원도 잃어갔던 내 자신이 한심하기 그지 없더군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점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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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잊지 마세요. 제가 느낀 바로 주식에서는 단타. 미수, 미은 배고픈 사자들이 힘겨운 사냥을 마치고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고기에 약하디 약한 하이에나가 고기를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울려 죽습니다. 세력은 배고픈 사자들입니다. 저는 하이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있는 먹이를 절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가 불러 관심 없을 때 잠깐 고기를 얻어 먹을 수는 있겠으나 계속 옆에서 얼쩡거리다가는 울려 죽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빚을 내면 조급해지고 잘하는 사람도 조급해지면 지고 드러난 것 같네요. 제 경험상 주식에서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저로서는 이제 조용히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정말 영혼까지 갇혀 빚을 내어 주식을 했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빚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기 전에 그만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